안녕하세요 빅마인더그룹 입니다 지금부터 간단히 마라셀 복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라셀과 물의 권장 혼합 비율은 1대 100 입니다 또한 1회 복용시 가장 적합한 마라셀의 양은 5mm 이고 이에 따라 적합한 물의 양은 500mm 가 되겠습니다 만약 한 번에 물 500ml 를 드시는게 힘든 분들은 1대 100의 비율을 유지하여 물의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물을 250ml 로 하면 마라셀은 2.5ml 넣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라셀 5ml 를물 500ml 에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때 물은 약간 차가운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복용시점은 아침 기상 후 공복 또는 저녁 식사 후 자기 전 공복 상태가 좋습니다 하루에 1회에서 2회 본인의 상태에 따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약간 차가운 500ml의 물에 잘 흔든 마라셀 5mm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봉된 스푼의 용량은 5mm입니다 그리고 마라셀과 물이 잘 섞이도록 흔들어 주신 후 10분에서 20분 동안 천천히 여유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라셀 복용법을 빅마인더 그룹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